맞다, 아 군이, 승 리하 였 습니다. 학교 졸업 사진을 중에서 찍어야겠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16킬. 어이총 뭐야 잠깐만. 예전에 쓸때이 정도 아니었는데 너무 좋은데? 오케이 갑시다. 25킬이죠? 적의 침투조가 감지되었습니다. 아군의 목표물을 반드시 지켜내십시오. 첫판 바로 기선제약 간다 알제? 영혼에? 바로 설정리 간다. 중설정리. 아 이거 봤다. 안 좋... 주... 초탄을 못 보셨다. 이거 한탄이 빼고 가겠네잘 치는 형들이 있네. 저 앞에 뽀나 있나요? 없나요? 하라는 거 형. 저기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혼자 대박. 승리하였습니다 나이차 25킬 가자 캐러스안녕하세요아 죄송해요 총, 총 괜찮네 어, 나쁘지 않네 내가 오해했네 괜찮은 친구였네 내가 아주 큰 오해를 했구만 통엔개보린오 간다 간다 간다 밥숟갈 얹으러 가자 나이스 오 좋아 좋아 페이스 좋아 일단 6킬 나배퍼 오늘 막, 뽐 뽑나? 아, 아 인사하시려고 TV로 보시다가.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거 은근 불편, 그, 귀찮은데. 감사해요. 오신 김에 그,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기. <웃음> 감사합니다. 어? 아, 뭐, 잘못 들었을걸? 자, 계단 미는 스킬. 삥안가고 바로 왼쪽에 폭간 다음에, 수납. 비켜 아 계단 하나 나가 없 구나 미니 하이 어서 고 미나 오늘 저 녁은 뭐먹었니오 우리 편은 우리, 우리 편 소식. 여기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여기서 사실 좀 미안하지만 한번 저도 나쁘지 않거든요. 점수가 3대형이면 기세가 좀 아, 스나시구나. 자, 한번. 어, 저는 맛있는 거 먹었네. 닭발 먹었네, 닭발. 어떻게 소주를 아, 곁들였겠구만 <웃음> 아까 너무한거 아니냐 걔놓고 본인은 이제 비읍시 바로 쳐버리네 시간차 가자 아 이건 안다 못간다 이 방은 좀 피살기 힘드네 사이즈가 아, 가족끼리 닭발을 먹었다고? 가족끼리 먹기에는 좀 드문 드문 메뉴일세. 이 총은 무빙을 쳐야 돼. 나제저기제 받고 있을게 올리만 우리만 보심돼, 그렇지. 노는 내 거다. 오케이. 가족끼리 더덕 쏘더라 아니 닭발 메뉴 말야, 이 닭발 메뉴. 가족끼리 닭발을 잘 먹나 원래? 대단이면은 뭐. 그 그러니까 닭발은 그러니까 내 이미지 속에는. 살짝 이제 소주랑 곁들이는 거기 때문에 안주로 보통 시키지 않나? 아 내가 편견 있었네. 두식님 안녕하세요. 아 제발. What the, what the fucking thing? 와벌 앞에 있었는데. 노마루포! 꿀레이! 또 있다구? 개꿀! 자 절반! 벌써 절반 이총그어우 세경 씨 나쁜 사람이네 그래 이총 좋은데 진짜 진심으로 미안하다 한번 당달려 주면서 바로 중계도 가는 거 생각해. 생각하에... 졸업사진을 중에서 찍어야겠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준비하셨습니다. 자 16길 어이총 뭐야 잠깐만 예전에 쓸때이 정도 아니었는데 너무 좋은데? 어내 어제 자기 전에 슬램덩크 봄사하는데 오랜만에 아다총 좋네 그래 포기잘안 죽노? 그래. 포기왜이안 죽어? 찔렀어야 됐다. 어우, 건복을 쳐고 근데 이총 무빙 잘 쳐야 된다. 길척단님 안녕하세요. 어? 오랜만이시네. 하요하요 지금 저 수류탄 길이 있나요? 근데 형님들? 포키리 좀 터져줘야 좋은데. 오 야야. 준비나요?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근데 중은 저의 생각은 중은 버려도 되는데 굳이 안 써오셔도 되긴 한데. 어. 왜안 믿는 것 같은데? 잠깐만 밀, 밀 수도 있겠다. 고롬고롬 하루 구이이 잘못 가다시. 아어자상킬 어... 남았어요. <웃음> 고타선 어서 오시고. g 모닝 나이스 나이스 일단 나이스 어무무 뭐, 뭐 괜찮은데? 나왜 옛날에 그렇게 안맞다고 생각했을까? 몇번 딱써봤는데 그때 좀 이상했었어 뭔가 약간 좀. 처음 써서 그랬나 그때? 어 지금 상황으로 딱 괜찮은 것 같습니다 큰일났다 나 잠깐만 이거 어시하게 생겼다 오야아 잠깐만 준비하셨습니다. 아 근데 검은 안가고 싶더라 어쩐지 속으로 아니야, 갑자기 밸런스 왜 이래된데 우리 젖지 않아요? 대캠 안돼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돼 어 침, 침착, 침착하자 자자자 자, 자, 우리 팀 실력이 힘들게 지금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된다. 그죠? 아 나이스 일단 성공 됐다 됐다 와 진짜 겨우 성공했지자 일단 깔끔하게 25킬 이번에도 와 까비 일단 깔끔하게 성공 됐다 휴, 이거 이거 좀 빡세다 이거 와 바로 들어와서면빡세뻔했어 솔직히 알, 알죠 마지막은 그냥 좀 의리상 그냥 들어간거 원래 더킬 따랄까 생각하다가 그거는 좀 오버할 것 같아갖고 이것도 알 갈고 갔어야 되는데 나이스 를단 이기겠다 몇번좀 눈치 보고 들어갔으면 아마 했을 수도 있겠는데 어? 어? 설마 이것도 기회가 온다고? 와 이게 기회가 온다고? 자킬 할수 있는 기회가 오나? 오나요? 근데 뭐 요번엔 뭐 내가 30킬 하면은 뭐별선1 0 0개 쏴줄꺼가? 갑자기 30킬. 난 하고 싶지 않은데. 이대로 끝나고 싶은데. <웃음> 오케이, 오케이. 갑자기 30킬 하라니까 하기 싫어지네. <웃음> 참 개꿀이네. 눈잘 먹었죠? 자, 이번에 오늘 한 번도 안 썼던. 아, 근데 중이. 뭐 이런 거알잖 3 0개 찍고싶은데 그래 나는 의리를 선택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웃음> 그래 난의리 선택했다 잡을 수 있었는데 29면 어떻고 30이면 어떻노 응? 29도 나쁘지 않았는데 뭐 그죠?